드디어 기다리시던 구막육장의세 번째 물고기 보스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시간 플레이 했고요 캐릭터가 보다시피 제 매지션이 아닌 다른 캐릭터입니다 지금은 저보이신 것같은데 영상을 이제서야 올리게 됐네요 패치 전에 건슬링어라서 중간중간 근거리 공격도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솔직히 핸드폰으로 하기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오래 붙잡고 해야하기도 하고 원을 그릴 때 조금 신경 써서 돌려야 하거든요. 이맵 또한 어떤 버그나 주차되는 그런 플레이가 불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인내심 가지고 플레이 해주셔야 해요. 자, 여기부터는 이제 지겨운 뺑뺑이 시간입니다. 이게 고막 성장에 했던 그 푸가노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돌다가 평타 한 번씩 때려가지고 반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. 아마 요거는 원거리만 가능할 것 같네요. 이렇게 도망가면서 보스가 공격할 때 카운트식으로 공격해주시고요. 이렇게 방향 꺾을 때한두 대씩 맞을 수는 있습니다. 자, 지금처럼 이렇게 이속 디버프가 걸렸을 때는 평타 짤짤이를 넣을 수 있고요. 헛공격할때 카운트식으로 요런식으로 끝날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뭐 중간중간 CC기가 잘걸리면 뭐 편하게 딜을 넣겠죠? 자 여기서 플레이팁을 하나 드리자면 은맵 양끝에 보면 은 빨간색깔로 알같은게 있어요 쭉 알이 설치되어있죠? 이렇게 알 따라서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물고기 잡고 나면은 어 한텀 쉬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또 퀘스트가 진행됩니다. 지금처럼 알 큰거를 제거를 하는 그런 퀘스트가 진행되는데 딱히 여기서는 뭐 어려운거 없구요 잠몹도 약하게 나와서 아프진 않습니다 총 이렇게 아, 세번의 알을 다 부수게 되면은 또 두번째 물고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잠몹이랑또 같이 나오게 돼요 맵은 원 도는건 똑같기때문에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중요한 거는 이 돌다가 이 나무를 조심해야됩니다 보셨죠? 요 나무 여기 걸리게 되면은 안 움직이거든요 나무 꼭조해주시고요 아까 처음에는 잡몹 신경 안쓰고 돌았는데 다시 재도전할때는 잡몹 먼저 잡고 난 다음에 보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게 되면은 보스는 리셋되게 되구요 자이 잡몹 잡는 팁은 근거리도 똑같습니다 몹 자체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원거리 근거리 상관없이 가능하구요 지금 이 장면은 맵 뒤로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갈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멀어서 안되겠더라구요 자, 다시 몹이 나온 곳으로 갑니다 이때 맵 끝에 완전 찰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끝에 오시, 오시고요 끝에 오면 은 저렇게 자동적으로 절보고 따라오는 몬스터가 있거든요 저런 애들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쭉. 자, 이러면 왼, 왼쪽 부분 다잡았고요 이제 반대편을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뒤로 한바퀴 돕니다 여기게 깔짝깔짝 하는데 지금 전혀 몹들이 안잡히죠? 타겟이 안잡혀서 이제 아예 한바퀴 돕니다 자 반대쪽에 왔습니다. 반대쪽에서도 아까처럼 깔짝깔짝 움직이면서 잠복 하나씩 잡아냅니다. 특히 반대편 같은 경우는 잠복이딱타깃 잡히면은 좀더기다려야 돼요. 완전 끝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양쪽으로 두 마리씩 잡고 나면 은딱한 마리가 남게 되거든요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이 보스랑 잡으면서 같이 때리시길 바랍니다 원거리 같은 경우는 보스한테 먼저 CC게 먹이고 뒤에 있는 잡몹 때리셔도 되고요 아이 방법은 근거리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CC로 먼저 메인보스를 기절이나 뭐 넘어짐 이런거 상태 이상 걸어놓고 그다음에 잡몹 제거하셔도 됩니다. 자 잡몹을 다 잡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이 양맵 양쪽에 있는 빨간색 알들, 자 알들을 따라 빙빙 돌면서 잡으시면 될것 같네요. 레이더. 제가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서 물약 사용량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하던 캐릭또 아니고 해서 컨트롤 익히는데 좀 늦었네 하지만 이두 번째까지 올클리어 할때 사용량을 보시면 확 줄어든 게 보이실 겁니다 얼마나 집중력 있게 원을 그리냐 이 차이겠죠? 중간중간 CC기 운발로 또 걸리나 안 걸리나 이 차이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지겨운 물고기 잡기가 끝이 났네요. 아직 매지션으로 또 해야 할거 생각하니 벌써 토가 나옵니다. 다음에 마지막인 가디온도 이런 식인데 솔직히 영상 만들기가 너무 지루해요. 그래서 오늘 영상보다 더 간략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